안녕하세요. 제시직꺼레소입니다 오늘은 자세형 콘스탄틴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텔레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텔레미터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바탕으로 거리를 재는 건데요. 타키미터는 속도를 재는 거에 중점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텔레미터는 거리를 재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스타트와 스탑 리셋을 누르고요. 리셋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의 차이로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장마철에 천둥과 번개의 그 차이죠 만약에 번개가 쳤을 경우에 누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천둥 소리를 약 6초가 난 다음에 들었다 그때 딱 누르면 번개가 친 지점은 내가 들은 그 장소에서 약 2km가 떨어진 장소에서 번개가 친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될수 있는 텔레미터입니다 음, 예전에는 대포 소리를 듣고 저 멀리에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대포가 지금 빵 하고 터졌다 빛을 봤다 누르고 그리고 대포에서 소리가 꽝 하고 났다 이렇게 딱어잘 멈췄네요 이게 딱 났을 경우에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포가 발사된 지점은 1km가 되는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텔레미터는 거리이고요 다키미터는 속도 이제는 텔레미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,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!